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의 한국사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의 정치사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에요. 주된 내용은요. 살인과 흥부의 대립 그리고 건당정치의 전개 이후의 세도정치까지 이어지게 되는 조선의 정치사의 흐름을 우리가 한 시간 분량으로 압축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우리 예전에 고려 말까지 정치 수업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이 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고려를 유지할 것인가 조선을 건국할 것인가를 놓고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배웠어요. 뒤에 창문 좀 달아줄까요? 응.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정도중과 같은 급진파 사대부들이 온건파 사대부들을 제거하고 조선을 세우면서 조선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한편 온건파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몽주와 같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의 고향 지방으로 돌아가서 원래 그들이 하던 일 성리학을 계속해서 연구했고 제자들을 기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세조 때 조선의 세조 때 훈구라고 불리는 개유정난의 공신들이 집권 권력을 잡게 됩니다. 개유정난 들어봤나요? 에이, 못 들어봤나요? 요거는 들어봤겠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는 들어봤죠 그죠 <웃음> 개유재문란을 소재로 한 영화 있었죠 그죠 그 뭐였지 이름이 관상이었나요 응. 거기서 이제 이정재 배우가 수양대군 역할을 했었다는 그지 응. 네. 자그 사건이 바로 개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 세종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 은 문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종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된지 3년 만에 죽습니다. 사망을 해요. 자 그래서 문종의 어린 아들인 단종이 왕 오르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13세였다라고 하죠. 아직까지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죠. 그죠? 자, 그래서 문종의 경우에는 죽기 전에, 세종 때부터 활약을 했었던 힘있는 나이 많은 대신들, 원로대신들을 단종에게 붙여서 단종을 돕도록 합니다. 단종을 지키고 돕도록 해요. 보좌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왕이지만 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원로대신들의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서 신하들의 권력, 신권이 강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그 골을 볼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은 문족의 동생인 수양대군이 되겠어요 수양대군. 자 자신의 조카인 단종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자신이 왕이 될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한명회 같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니 우리는 이 사건을 컬어 개유정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종과 원로 대신들은 제거하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이 그가 본 세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한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바로 한명회를 비롯한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해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이라는 뜻에서 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조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를 도와서 나를 왕으로 만든 사람들한테는 뭔가 보답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서 세조 때의 공신들의 힘이 점차 점차 강해지게 되니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훈구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조 때부터 고위 관직을 독차지했던 이 훈구 세력들이 힘을 계속 키워서 그 뒤에 성종 때까지 가서도 계속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성종 때까지도 이들 훈구파의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성종 입장에서는 이들을 비판하고 견제해 줄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종이 새롭게 뽑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자이 사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렇죠. 온건파 사대부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길러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성종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삼사 지난 시간에 배운 기억나나요?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기구인 삼사의 관원에 등용을 함으로써 훈구 대신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훈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살인 세력들의 힘을 누르고 그들을 숙청해 나가기 위한 여러 차례 정치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건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고요. 사화는 총네차례 일어났습니다. 무모사화갑자사화기묘사화을사사화네차례의 사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순서 외워두면 좋을까요? 네, 외워두면 괜찮겠죠. 그죠무어사와 기묘, 갑자사와, 기묘사와, 의사사와 쉽게 외우는 방법 선생님이 어느 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 보이셔서 슬슬 돌아가실 때가 된것 같아서 아버지 묘를 사놨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무 뭐? 갑자기 묘를 사라면서 버럭 화를 내셨어요. 네, 어. 무오 어. 갑자 기묘 일사 이렇게 외우면 순서가 좀잘 외워지지 않을까? 네, 아닌 말고요. 나 이거 생각하면서 아나 천재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는지 하고 스스로 되게 기뻐했는데 음. 네, 여러분들 별로 반응이 없나 보네.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거. 어. 내가 이거 알고서는 막 다른 사람로 여러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어, 저기 뭐냐 인터넷에 서 다른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이거 써먹더라고. 아, 음. 네, 뭐 아무튼 내네 차례의 사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 무호사와 같은 경우에는요 훈구들이 사림세력의 선배격인 김종직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조를 돌려서 가는 그인 어, 조의재문이라고 하는 글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살인들을 숙청했던 사건이 무오사화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폭군이었던 연산군이 자기의 어머니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여 그와 관련 있었던 훈구 살인할 것 없이 무조리 죽였던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연산군이 정치를 제대로 안 하면서 사람들 막 죽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훈구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운 사건이 일어나니 그 사건이 바로 중종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연산군을 세위하고 새롭게 중종을 왕위에 올린 사건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반정을 누가 주도했느냐? 훈구 대신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중종 때도 여전히 훈구 세력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종 역시 비록 나를 만들어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훈구이긴 하지만 그들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필요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중종왕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은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인 조광조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음. 자, 조광조, 유교적 도덕 정치의 시행을 주장한 원칙과 바른 길만을 걸어온 의지의 사나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반듯한 사람, 몸과 마음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반듯한 사람을 일컬어 대쪽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대나무처럼 반듯하다 그래서. 그치? 그런 지그 대쪽같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어, 자기 뭐 이제 다른...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선생님 안 계실 때 엎드려 잔다든지 라 엎어져 있다든지 어, 여러분들처럼 수업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도 자기는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꼿꼿한 자세로 그렇죠 저런 학생들 같은 <웃음> 그런 네 사람이 조광조였다고 라 합니다. 언제나 바른 말만 하고 행동도 똑바르고 하게 하다 보니까 중종이 이 사람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세우면 은 훈구 세력들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중종은 조광조를 뽑아서 그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조광조는 이 훈구 세력들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실시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현량과의 실시라든지 위훈의 삭제 같은 것들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량과라고 <웃음> <자>, 혈량과, <웃음> 현량과 하는 건 뭐냐면요 인재를 추천받아서 관직에 선발하는 등용하는 제도가 현량과입니다 조선시대 때 거의 유일한 관직의 진출 수단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어. 과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과거는 어떻게 사람 뽑는 거예요? 시험봐서 사람 뽑는 거예요 그죠? 어? 자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종종 보지 않나요?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패스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잘못들을 저질러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패스를 해서 어? 패스를 해서가 아니라 어네 무슨 소리 못 알겠겠네 <웃음> 네 어? 패스를 해서. 패스를 해서 그렇다 어. 어쨌든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은 시험을 잘 보는 거하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 라는 거예요 그죠? 조강조도 마찬가지로 보았다라는 거죠. 과거 시험을 패스한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인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품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와 같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 괜찮다 싶으면 추천을 받는 방법도 쓸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현량과의 실시라는 겁니다. <웃음> 이해되시죠? 자 그럼 현량과의 실시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새롭게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을까? 훈구, 살인 당연히 그렇죠 살인 쪽 세력들이 이를 통해서 그 세력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위훈 삭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은 위훈, 거짓 공훈을 삭제, 없애자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중종 반정 때이 중종을 도와서 왕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우리 뭔가 이런 일을 할때 반드시 어떠한 사람들이 냐면요 옛날 말로 하자면 숟가락을 얻는다이런 표현 안 해요 그죠 요즘에 게임에서는 뭐 버스를 태운다 라 요런 얘기 하자, 하잖아요 그죠 그죠? 사실 별로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살짝 자기가 같이 하는 걸로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지만 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과거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위훈의 삭제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해되시나요? 사실상 뭐하자는 얘기인가요? 흥구랑 싸우자는 얘기죠. 그죠 네. 자, 이러한 어떤 개혁들을 실시해 나가게 되자, 훈구를 중심으로 한 공신 세력들은 거세게 반발하게 되는데, 공신들이 반발하자, 한때 조광조에게 힘을 실어줬었던 중종은 돌아서서 조광조의 처벌을 결정을 합니다. 아니, 힘을 실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조광조를 처벌하느냐? 이유는 위에서 봤죠. 첫 번째, 이 조광조는 늘 바른 말만 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에는 거침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략과 실시, 위훈 삭제 같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개혁은 중종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어쨌든 중종 입장에서는 훈구와 살인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한쪽으로 지나치게 힘이 몰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는 라 거예요. 음. 게다가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어때요? 어떨 것 같아? 화나요. 화나? 왜 화나? 아, 어, 그죠. 재수 없을 수 있어요. 그죠. 특히, 조강조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도덕 정치의 시향을 주장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한 엄격한 잣대를 누구에게도 요구했느냐? 왕에게도 요구했어요. 성군이 되라고 끊임없이 왕을 압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슬 좀 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광조가 이러한 개혁을 거침없이 실시해 나가게 되자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광조를 따르는 세력들도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중종은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저러다 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한때 조광조를 믿었던 중종은 180도 돌아서서 그를 처벌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청하였으니 그 사건이 바로 김효사화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음, 교과서에서 다른 사화에 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명종 때는 대윤, 소윤이라고 해서 왕의 외척집안인두 개의 윤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을 했었고 그들끼리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두 가문의 싸움 속에서 휘말린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네 차례 사림들이 큰 화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웃음> 자, 계속해서 화를 입었던 쪽은 사림이었습니다마는 16세기 선조대에 가게 되면서 결국 살아남아서 권력을 장악한 쪽은 어디였느냐? 훈구가 아니라 사림 쪽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훈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형성된 정치 세력이지? 훈구라는 사람들은 개유 정난이나 중종 반정같이 뭔가 극적인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 공을 세워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반정이나 정난 같은 이런 사건들이 없으면은 리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살인되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방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죽이고 죽이고 죽여도 지방에서 새롭게 교육받은 후배들이 또다시 관직에 진출하고 진출하고 진출하면서 계속해서 리필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시간은 누구 편이었던 거예요? 살인의 편이었던 거예요. 그죠? 16세기에 가게 되면서 살인들이 선조 때부터 전국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향촌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들이, 어, 출신 지역이, 살인들의 출신 지역,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세력을 확대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도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지방의 사설교육기관입니다. 살인들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하는 곳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진들의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촌자치규약의 줄임말로서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되는 규칙과 약속을 향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규칙과 약속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하겠죠.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규칙과 약속을 정할 때, 한명한 한 명의 발언권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의 힘이 훨씬 더 크, 클까? 그 마을에 땅 많은 부자, 존경받는 학자, 높은 관직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 주로 양반들, 지방에 힘있는 양반들이 나서서 만든 게 바로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방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분에 해당하는 지방 양반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만들어진 규칙과 약속이 바로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살인들의 경우에는 지방에서도 나름의 영향력과 세력을 유지하고 또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했던 사빈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16세기 때부터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넘어가죠. 음. 혹시 안경없는거 있는 사람 있나요? 있나요 아, 고마워요. 음. 감사합니다. 아, 이씨 아침에 닦고 나왔는데 또 진정을 해줬네. 음. 선생님이 얘기했었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양쪽 시력이 2.0, 2.0이었다는데? 음. 양쪽 시력이 2.0, 2.0이었어요 어, 그래서 시력금살 때마다 친구들이 되게 깜짝 놀라서 미친 거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했는데 음, 그러다가 어, 고3 1년 동안 어, 선생님 정시 세대였으니까 어, 고3 1년 동안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능 딱 끝나고 나서 눈이 좀 침침해 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0.6, 0.8로 떨어졌더라고요 옛날에 이게 어두컴컴한 독서실 같은 데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음, 고맙습니다 다4복서는안쓸 수도 있었겠네요 어 나는 몰랐지 그날 그 순간 답답해가지고 그냥 바로 썼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때안 쓰고 좀 있으면 원래대로 시력이 회복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음. 쓴게 낫나 안쓴게 낫나요? 쓴게 낫습니다. 네, 어, 조금 이라도 가리는 게 낫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 응? 안경을 안쓸 때는 몰랐는데 안경 쓰고 나서 좀 바뀐 행동의 패턴이 있어. 예전에는 지난주에 비하잖아. 어 예전에는 안경 안 썼을 때는 비 오면은 양손으로 어디를 가르느냐? 머리. 머리를 가렸어요. 근데 이제 안경 쓰고 난 다음부터 비 오고 오니까. 어, 안경 이렇게 가리게 어, 되더라고요. 이런 아, 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더라고. 응. 네, 아 넘어왔죠. <웃음> 야, 오늘 왜 이렇게 목이 메냐? <웃음> 자, 아무튼 그래서 사림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이들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는 그들 내부에서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건파인 서인과 강경파인 동인으로 입장이 나뉘어지게 돼요. 자, 이들이 분열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척신 잔재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요? 척신, 아까 얘기했죠. 명종 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외척신하들 이 사람들 때문에 사림들이 피해를 입었었잖아. 그래서 사림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외척 세력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이슈였다는 라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강경한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울의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동인, 이들에 대한 온건한 처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로 서울의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서인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이 붕당 정치의 시작입니다. 음. 자, 또 하나의 이슈는 무엇이었냐면요. 2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2조 전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은 3사.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비판과 견제를 담당하는 유교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를 결정하는 자리가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인사권을 담당하는 자리였거든요. 따라서 요 자리를 차지한 붕당이 다른 붕당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둘이 대립을 하게 되면서 사림이 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권력을 잡는 쪽은 동인 쪽이었고요. 동인쪽의 권력을 잡게 되자 마찬가지로 서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난미로 나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림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이후에 계속해서 내부의 분열을 거듭하면서 자기들끼리 대립하느라 임진왜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조선은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 임제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광해군을 지지하여 광해군과 함께 권력을 장악한 붕당이 바로 북인 쪽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 뒤에 가서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요. 임제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명의 국력이 쇠퇴하게 되자 만주의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면서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명나라가 조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당시 조선은 이제 막인진왜란이 끝난 상황이었기 우와. 때문에 어이구 비가 쏟아지네요 문자가 문자가. <웃음> 왜 갑자기 운동장 쪽에서 비명이 들리는가 했더니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있었네 응. 같이 가져야 돼. 아, 아, 자, 계속해도 될까요? 네. 네. 자, 명나라가 조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선에 명나라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조선을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명나라에 돕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명나라를 도왔다가는 누구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나요? 무서운.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죠 자, 그 조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중립 외교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 북인에 의해서 소외되어 있었던 서인 쪽에서 아니 우리나라 도왔던 명나라 도와줘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 하면서 광해군과 중립, 북인이 추진했던 중립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서인들이 권력을 잡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 그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서인들이 주도했던 인조반정에 마찬가지로 북인에 의해서 소유되어 있었던 남인들도 동참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인조때 가게 되면서 서인이 권력을 잡았고 남인이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강당정치가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북인들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음. 자 이때만 하더라도 공론에 따른 정치가 추구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붕당정치라고 하면은 자기들끼리분연해서 싸웠던 나쁜 정치라는 인식이 많은 편인데 사실 붕당정치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붕당정치가 제대로 운영될 때는 나름 순기는 좋은 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점이 좋느냐? 첫 번째 공론 양반들의 의견. 요즘 말로 하자면은 여론을 수렴해서 정치에 반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림이라는 세력들이 어디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 했었냐면은 지방, 서원에서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붕당이 어떠한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입장을 취하느냐는 어떤 스승 밑에서 배웠으며 자기 서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그 붕당의 색깔은 그 붕당의 성향은 자신들의 출신 지역의 그 서원과 그 스승 밑에서 배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 음.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나요? 민주주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지하고 투표하는 정당이 나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정치를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나아가서 어느 한쪽이 권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상대 붕당이 함께 존재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런 어떤 기능이 붕당 정치에 숨긴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비슷하네요. 그죠? 어느 한 정당이 대통령을 선발 선출하고 그쪽이 권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반대 야당이 존재해서 그죠?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름 붕당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좋은 순기능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붕당정치의 그러한 순기능이 어느정도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종대에 가게 되면서 예송 논쟁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점차점차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나와 함께 공존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죽여 없애야 될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싸움이 점점 더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번개 가치네요 음. 자, 어, 병자호랑을 겪었던 인조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아들은 와, 음. 어. 음. 어. 엄청 크고. 너무 그, 그래. 많아서 네. 어, 그러네요. 바바박 하기 시작하네요. 아, 자, 자, 여러분 촬영 중이에요. 정숙해 주세요. 아, 자, 인조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인 소현세자와 차남인복림대군이에요 자, 원래대로 한다면 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가나요? 소현세자가 왕위에 돼야죠. 그래죠 자, 그런데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왕위에 오르지 않을 예정이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의 부인이 왕비, 효종비가 됩니다. 자, 한편 인조에게 이두 명의 아들을 낳게 해줬었던 첫 번째 부인이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인조는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둘 둘째 부인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자의대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성이 조씨여서 조대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의대비 또는 조대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봅시다. 왕의 원래 부인이 사망을 해서 두 번째 부인이 나왔어요. 이 여성은 인조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였을까 아니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이었을까 비슷한 나이 네, 조선시대표 결혼은 무조건 결혼 정년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 조대비 같은 경우에는 10대 소녀였던 거예요. 응. 자, 아무튼, 이 인조의 두 번째 부인인 조대비가 어려! 누구보다! 효종이나 효종비보다 나이가 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죽었을 때까지, 사망했을 때까지 이 자이대비, 조대비는 생존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흔한 일까 흔치 않은 일이었을까? 흔치 않은 일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나이는 어리지만 이자이대비가 효종이나 효종비에게 어떤 관계예요? 아빠의 부인이니까. 엄마. 엄마 그렇죠 엄밀히 말하자면 나이는 어리지만 엄마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렇죠 자식과 며느리가 죽었는데도 엄마가 살아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였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이 자기 대비 조 대비가 사람이 죽었을 때 있는 건 뭔가요. 상복이죠 그죠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를 놓고 벌였던 논쟁이 바로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카메라 여기까지 표기 나오나요? 살짝 걸리나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한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 네 응. 자 여기에서 서인들의 경우에는 효종이 죽었을 때 1년,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9개월 입을 것을 주장을 했고요 남인들의 경우에는 효종이 죽었을 때 3년,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1년을 주장을 했어요 자왜 이렇게 주장이 나뉘게 되었느냐? 서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은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왕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만 입으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앤법에 따라서 삼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딴 걸로 싸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유교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붕당은 어느 쪽이었느냐? 서인들이었어. 그러니까 서인들에게는 어떤 입장이 반영된 거예요? 왕의 급을 낮춤으로써 왕권을 견제하고 신권,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인의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서인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섬에는 서인들이 이겼었는데 두 번째에는 남인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두 차례 이렇게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그 과정이 대단히 치열했기 때문에 점차점차 붕당 정치의 순기능이 사라지면서 이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다가 숙종대에 오게 됩니다. 자, 숙종대에 오게 됐을 때까지도 이 서인과 남인들의 대립이 지나치게 심각하다 보니 사실 왕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숙종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른바 환국정치라고 해서 권력을 장악한 붕당을 급격하게 교체해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라는 을 것이에요. 권력을 잡고 있는 붕당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왕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은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순식간에 끌어내리고 상대 붕당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는 정치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환국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남인이 권력을 잡았었다가 계속 예속 2차 예속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인이 권력을 잡았었다가 경신한국으로 남인이 몰락을 하고 서인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남인에 대한 강경파 노론, 온건파 소론으로 나뉘게 되었었는데 또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 둘에게, 이 둘을 에게이둘 다시 이 제끼고 남인들에게 권력을 주었다가 다시 한번 남인들을 쫓아내고 노론과 소론 쪽에 힘을 실어주었던 정치가 바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환국정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희빈 장씨, 장희빈 뭐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네, 뭐 그런 사람과 관련된 한국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왕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분당을 권력의 자리에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의 눈치를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숙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권 강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느냐.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쫓아낼지 몰라. 내가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 언제 왕의 권력을 줄여 아, 나의 권력을 줄여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요? 아니면은, 나를 대신해서 권력을 잡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을 아예 싹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음, 그죠? 자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한 붕당이 바뀌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보복이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 붕당은 사람 남겨놨다가는 언제 걔네들이 나가겠다시 보복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탄압하고 보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붕당 간의 싸움이 엄청나게 격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공론도 더 이상 양반 사대부들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붕당정치가 이렇게 변질되어 나가면서 숙종 말부터 이러한 붕당정치의 문제점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논의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탕평정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영조, 정조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음. 영조대와 정조되었다. 자, 영조 같은 경우에는요 노론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는데 노론 가운데 자신의 생각, 붕당의 폐단을 없애자라는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탕평파라고 불렀거든요. 탕평파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붕당 정치의 폐단을 억눌렀던 사람이고요. 붕당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의 서원을 여러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들어는 봤나요? 사도세자라고. 그래서 아들과 이런저런 갈등을 겪다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죠. 그리고 영조 뒤에는 자신의 손자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정조 같은 경우에는요. 노론, 소론 남인할것 없이 골고루 등용을 하면서 붕당 정치의 폐단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붕당 정치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왕이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하고 초계문신제를 시행을 합니다. 규장각은 정조가 세운 학문연구기관이고요. 초계문신제는 신진관리를 재교육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새로 뽑힌 관리들 가운데 젊고 유능하고 싹수가 있는 애들이 보여. 그러면 은 오케이, 제대로 키워서 나의 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했던 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조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붕당정치의 폐단을 억누를 수 있는 세력들을 길러냈던 것이죠. 왕권을 뒷받침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원 화성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영조 정조의 탕평책은 붕당간의 대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둘이 워낙 유능하고 강력한 왕권을 누린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억누는 르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영조 같은 경우에는 몇 살까지 살았지? 82살? 8 2어까지 살았을 거예요. 어, 일단은 조선은 유교 성례 국가니까 나이가 많다는 건 최고의 무기죠. 그 나이 빨과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개인적인 카리스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붕당 간의 대립을 억눌렀던 사람이고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조선시대 때 왕이 신하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제도? 경연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 경연을 오히려 신하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왕이 두명 있다고 그랬지? 경련. 정조와 세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워낙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연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신하들을 억누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순조 헌종, 철종. 11살에 왕위에 오르고 죽어요. 9살에 왕위에 오르다가 일찍 죽고요. 철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왕이 죽어서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주변에 없어. 그래서 왕족을 찾고 찾고 찾다 보니까 옛날에 귀향을 받아가지고 강화도에 가서 살고 있는 농사 짓고 살고 있는 한 강화도의 청년을 발견합니다. 왕족인 거예요. 개를 데려와다가 왕위 자리에 앉혔으니 그가 바로 철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왕 정조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왕이 직접 나이 정치를 할수 없는 어린 나이거나 전혀 준비가 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정치가 나타나게 되느냐 왕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왕 뒤에 앉아가지고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대신 의견을 정하고 왕을 입을 통해서 전달만 하는 정치가 행해지게 되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수령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성이 조선시대 때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수령청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왕의 엄마의 친척들. 왕의 할머니의 친척들, 왕의 외같이 친척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종조 때 강력 만들어놨던 강력한 왕권을 고스란히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무려 3대 왕을 거쳐서 60년 동안이나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안동 김씨, 풍량 조씨 같은 요러한 세도 가문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도 처음에는 정치를 잘해보려는 노숙들이 모습들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점차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어? 이런 거 해도 이제는 그 다른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견제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쁜 짓들을 하나 둘씩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정부패를 일삼아도 한두 개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한다? 세도정치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사회무순이 심해졌던 때가 바로 이 3대 60년에 걸친 세도정치기의 모습이었고 나중에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개혁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흥선대원군. 흥선 대형의 등장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다. 기게 세도정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략 500년에 걸친 소선의 정치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음. 자 오늘 배운 내용 교재 내용의 빈칸을 채워가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사림은 신진사대부들 중에 조선공교에 불참한 세력이 지방에서 길러낸 제자들이고 이들은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용하기 시작하면서 삼사에 중용하기 시작하면서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자 그러다가 훈구의 반격으로 사림이 여러 차례 화를 입었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사화라고 한다.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 있었어요. 자 그리고 중종 때 훈구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누구를 뽑았나요? 조강조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조강조가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해 나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현량과의 실시, 위훈 삭제 같은 거였죠. 자 이에 대해서 공신들이 반발하자 중종이 동의해서 사화가 또다시 발생하였으니 그게 바로 기묘사화였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 차례 사화를 겪었지만 은 살인들이 서원과 향연을 바탕으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서 16세기 선조대에 가게 되면서 살인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사림 내부에서 어, 척신잔재의 척결과 이조전랑의 문제를 놓고 둘로 세력이 나뉘게 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원조 권력을 잡았던 동인이 북인과 남인이라고 하는 붕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 권력을 장악한 쪽은 어느 쪽이었다? 북인 쪽이었다. 응. 북인 쪽이었다. 자 그런데 광해군과 북인이 시행했던 이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어, 서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누구를 왕으로 만들었나요? 인조를 왕으로 만들었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한다? 인조반정이라고 한다. 음.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면서 공론의 정치를 추구했다. 공론 정치는 좀 밑줄 쳐 놓을까요? 음. 공론의 정치를 추구했다. 자, 그런데 현종대에 가게 되면서 이삼국의 문제로 벌어진 논쟁 무엇이었어요? 네. 예송이 발생하게 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후에 숙종대에는 붕당의 급격한 교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붕당 정치가 점차 변질되면서 상대 붕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숙종 때부터 탕평정치가 제기되었고 영정조 때 본격적으로 시행에 옮기게 되는데 위추까요 영조의 경우에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고 서원을 정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붕당 정치의 폐단을 막아보려고 <웃음> 하였다. 정조 때는 미처칠게요. 노론 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을 하면서 붕당간의 대립을 완화시키려고 하였다. 자 그리고 어, 학문 연구 기관으로서 무엇을 설치하였다? 규장각을 설치하였고, 이것도 미처칠게요. 초계문신제라고 해서 젊은 관리들 가운데. 재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초계문신제 같은 제도를 시행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자, 하지만 이러한 탕평책은 붕당 간의 대립을 임시적으로 억누는 것에 불과하였고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어린 왕, 준비가 안된 왕이 연속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외척과 같은 윗주십시다.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태도정치가 나타나게 되었고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는 모습이 흥선대원은 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사림은 무엇과 무엇을 기반으로 향촌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나요? 서원과 향약이었어요. 자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남인과 공존하는? 공론에 따른 정치를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정조가 죽은 뒤 외척인 안동 김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었다. 라는 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이었네요. 자,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내용 좀 많았어요. 굉장히 압축을 해서 수업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 보는 거죠.